지진관측소의 도형은 사살표 모양에서 만들었죠. 삽입, 도형 왼쪽, 오른쪽, 위쪽을 선택하시고 적당한 크기로 만드신 다음에 여기를 위쪽으로 오르면 사살표가 납작해지죠. 이제 위아래 크기를 조금 줄여주시고 여기 <웃음> 여기를 당겨서 조금 굵게 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를 당겨서 두께를 굵게 해 주겠습니다